안녕하세요. 저는 최건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버스를 타고 전국 돌아보려고 해요. 카드를 대주세요사합니다 원통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이고 이제 9시 50분에 진부령 정상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진부령 정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도 마셨고 이제 그럼 버스를 타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진부령 정상 가는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부령 정상로 쫓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5분이고 이제 11시 10분에 진부령 정상에서 간성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간성까지 넘어갈 겁니다 사실 이 버스 여행이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도 이 진부령 정상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간성으로 넘어가는 버스 기사님이 저를 못보고 그냥 지나치셔가지고 간성 가는 10번 버스 왔습니다 어? 아니야? 왜왜왜? 왜? 왜? 어? 기사님이 그냥 가셨어요 <웃음> 그냥 가시면 어떡해 나손 흔들었는데? 나 어떡하지? 이제 그 다음 버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내려는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머나 진부령 정상에 진부령 미술관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휴무연는데 오늘이 하필 월요일이여가지고 지금은 문이 닫혀있습니다 혹시 시간 남으시면은 월요일빼고는 와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안녕하세요 간성 터미널 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간성 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이제 1번 버스를 타고 속초로 넘어갈 겁니다 상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속초 가는거 맞나요? 속초 가는거에요. 건너가서 타세요. 아건너가야돼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쪽이 아니네? 정류장이 이쪽이 아니라 내렸던 곳에서 바로 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속초 가는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상승입니다. 쭉초 농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9번, 9-1번을 타고서 양양으로 넘어갈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양터미널에 가는... 감사합니다 카드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입니 양양 실버스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조대로 넘어갈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1시 38분 이제 시간표 보니까 1시 50분에 버스가 있어서 그거 타고 넘어갈게요 어? 기사님 타도 되는 건가요? 지세요네 기사님 하조 세요네 지금 되는 카드를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하조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향우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양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2번 버스를 타면 은향우리까지 바로 가는데 시간표만 보고서 가장 빠른 버스를 탔습니다 45분이 걸리네 하조대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향우리 넘어가는 버스에서 갭차가 1시간이 벌어져요 우선 생각해보니 밥도 안 먹어서 밥 먹고 1시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막 열린 식당이 많지 않고 이렇게 막 끌리는 게 없는데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의 생각기밥 하나 때려야겠네 세븐일레븐 <목소리> 라면 카우류고요 이제 들어가야겠다 오늘 점심 밥도 먹었고 다시 정전 가가지고 열심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우리 가나요? 네. 감사합니다. 타죠. 향우리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버스 탑 강릉으로 넘어가요. 오치면은 뭐 탄창도 야 돼. 그냥 오계면사무소 가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면사무소까지 도착했습니다. 아, 아까 강릉에서 저 버스를 놓치면 이제 8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보니까 버스가 반대편에 있네 내리자마자 후다닥 뛰어가지고 해서 정신도 하나 없고아 힘들어 죽겠어 <웃음> 저는 원래는 이제 옥계면사무소에서 버스를 타고 동해터미널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해터미널 가는 버스가 끝났다 보니까 저는 노봉까지 걸어갈 겁니다 한 7km? 7.1km로 되는데 거기서 3척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8시 15분에 출발을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두시간 넉넉 잡아서 열심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날도 지고, 사람도 없고, 힘도 들고 옆에가 망상래수역장인데 바다는 보이지도 않고 옆에는 클램핑장인가 보네 마음 같아서는 이쪽에서 그냥 자고싶다 힘들다 아. 현재 시간 7시 50분 동해 상사 영업소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3차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8시 15분인가? 출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타고 넘어가 볼게요. 6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지금 7.1km를 7시 50분이니까 몇 분이야? 1시간 20분? 1시간 20분만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우선은, 어, 영업소 가가지고 화장실 갈수있으 화장실 갔다가 버스 타고 통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3척 가는 버스. 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예. 네. 어, 21-4가 있다 고니 아, 그래요? 네. 라라 미쳤다, 미쳤다. 지금 동해상사 역업소 갔는데 뭐 하랑 중학교 그쪽이 시작점이라 해 가지고 아. 지금 3km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 25분 끼어 가 보려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기는 하랑중학교 앞입니다. 와. 아까 노봉에서 오면은 3.5km인데, 아까 사무소 직원분이 퇴근하시면서 하랑중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와. 이거 놓치면은 우선 삼척에서 밀리고, 삼척에서 밀리면은 다음부터 줄줄이 밀려버려가지고 일정이 닫고 있는데, 덕분에, 덕분에. 마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버스를 10분 후면 출발한다니까 잠시 기다려 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산적 가는 거 맞죠? 네네 어디서 네. 네네 카드를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튼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3분 삼척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날이네요 이제 여기서 더 가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가지고 날려갈 수가 없거든요 우선은 응. 숙소를 잡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따라따라따 다다 우선은 짐만 놓고 간단하게 여기거리할 것만 좀사서 다시 돌아와야겠어요 우선은 짐 놓고 밥 사러 가는데 식당이 열린 데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저녁도 편의점 편의점 먹어야지 뭐 우선은 편의점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름은 이마트 24 인데 왜 문을 닫으신거지? 아까 보니 홈플러스가 있으니 홈플러스 가서 호다닥 사가지고 호다닥 들어가서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씻고 빨리빨리 자야겠다 홈플러스 입성 자 한번 보고 겠습니다 몇몇 후에 시장도 다 봤고 다시 쇼쇼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삼각국밥 먹으려다가 초밥을 먹게 생겼네 2층인데 너무 야리꾸리 빨간색 밖에 없어 야리꾸리한 목도를 지나서 방에 들어갑니다 4,500원의 행복 하리는 오참은 오늘은, 오늘은, 여먹서쉬먹자쉬그자음 내일 아침에는 늘은터늘은오는 버스가 은오시 반인가 있으니까 그럼 은다부은오 그 오늘은 여기까지